느낌이 세해. 일단은 저기 지훈이 하나는 잘하거든. 되게 잘해 지훈이가. 저기 지훈이랑 일단 하나만 좀 잡으면 될것 같긴 한데. 오케이. 나머지는 다 그냥 그 고만고만해. 벅 하나. 얘는 그래도 일단 포고놀아야 에이, 이거 하나만 더날려라 에이, 팔안 맞니? 속에 썰좀 해줘. 패스, 패스, 패스, 패스, 하스 패스, 패 어. 어스 패스, 릿길 패스, 같은데? 스 머릿길 스 패스, 이거 완전 말... 좀, 갇혔, 갇혔, 갇는것 같은데? 갇라죠 쩌다 보나, 하나. 바로 안돼 있네? 그럼 머리끼리 하는 거지? 두 명. 아까 패스 라플이었어. 응. 음. 콕 던질 타이밍에 패스해가지고.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쇼트업 나 하나 깨서 왔다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 머리 살리러 는것 같은데 아씨쇼트쇼트 쇼트업 스 빠진가? 패스 빠졌던 거 같은데? 아 머리 아 나이스 머리 머리 조트업 나이스 편하다 얘 정면세가? 쇼다여기서 지금 정면되고 있는 중아 빠르다 쟤, 쟤 잘해 쇼징 쇼쇼쇼쇼쇼 천천히 나이스 아 끼민씨 아, 아, 잘한다 오케이? 응아 크랑이 잘해 아 <웃음> 지윤이랑 끼민 아 지윤이랑 끼민 끼민이 쟤 빠르긴 하죠 근데 뭔가 이제 아까 그래프가 되게 냄새나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했어 유포가 안먹고 나 지금 살때저병 데... 같은데 엠병스나 사운데 오케이 지금 살때 즉각 나네 얘네 지금 유포가 안타지고 어 깜짝하나 뭐야 사운드 사라아 <패스. 패스>. 파이자 피 안나 안나 안나 안나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 끼민지 P60 쇼다 끼민지 P60 오케이, 오케이. 전입보관아 아 쇼다 아나 못갖지 아니야 얇게 보고 네 쟤? 쇼다 쇼다 나이스 끝났다 쇼다 불안하다 쇼다 불안하다 밑에 걸렸고 쇼다 끼민지 6 0점프다 볼까? 벽에 나이스 아다못하 저 가서 드세요. 해 대각, 대각이다 지금 대각 대각 피해 피해 피해 해해해해 피해 피해 피해 피해 피해 피해 피해 피해 해 피해 피해 피해 피해 피해 피아해 피해 해피 나 멈췄어. 아, 저도 멈췄어. 핵쟁이. 아. 아이디 외운다. 경원 찡. 경원 찡. 아, 어, 경원 찡. 아. 나도 화면 멈췄어 아, 죽다 이거. <웃음> 이거, 아. 이거. 이거 죽었다. 아. 이거 그냥 똑같다. 나도 나이 잡을 거야 돼. 어, 됐다. 아, 여...